부평구가 1 0정이동 벽돌마 공영주차장을 중공해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들스토어 부평점이 지난 20일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12월 마지막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십정 2동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총 118명 규모의 벽돌막 공영주차장을 준공해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합역 인근은 상가와 주택가의 밀집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는 이번 벽돌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3980제곱미터에 총 공사비 15억 원을 투입해 진행했습니다. 구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무료 개방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유료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벽돌막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동합역 인근과 주택가 주차난이 크게 해소돼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딜스토어 부평점이 지난 20일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구딜스토어란 자선이 아닌 기회를 이란 슬로건 아래 기증받은 물품을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재정적인 자립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이번 구딜 스토어 부평점 개소에 따라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총 7곳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에 약 2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딜 스토어 부평점은 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장애인 보호고용,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터 개선을 적극 추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추진, 장애인 취업상담 창구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무엇보다 자립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을 보호고용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일신동 주민자치회는 천사 날개의 길 자치계획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연의 사계를 담은 벽화를 그려 아름다운 거리가 만들어졌고요. LED 조명을 설치해 어둡고 흥미진 길을 밝고 환한 길로 재탄생했습니다. 부평구는 2021년 생활 SOC 공모전 우수사례 분야 수여식을 진행하고 우리 동네 희망마을에 우수상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마을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한 과정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7일 d l 팜으로부터 사랑의 연탄 3,300장을 전달받았습니다. d l 팜은 사랑의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부평구는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수 있는 2022 주민주도 통합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섯 개 부서를 통합해 신청서 예산 편성 기준을 하나로 만들고 함께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다섯 개 부서입니다. 공모 및 접수는 오는 2022년 2월 4일까지 각 부서 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절수기 등의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드립니다 숙박업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 공중화장실 설치자 등이 설치 대상이며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함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 유독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곧 지나가리라 생각했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평구민 여러분, 2021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에는 더욱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부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